내가 40kg을 뺄수 있었던 다독 살토끼입니다. 수십 년 동안 107번의 다이어트와 107번의 요요 현상을 겪으면서 108번째 다이어트에 독학 중이다. 약 1년 동안 40kg 감량, 골격근량 약 40kg 유지 아직 목표는 69.9까지 조금 남아있지만 나름 다이어트 좀 친다.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d m 으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운동은 얼마나 하셨나요?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내 생각은 운동보다 뭘 피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습관. 정말 쉽고 간단한 습관이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는. 하지만 잘 지키면 10kg 정도는 운동을 하지 않고 살이 빠지는 방법.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이다. 설탕 그래 설탕 당류가 들어 있는 음식을 잘 피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정말 쉽다 단거 빵 과자 설탕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 세상은 살찌는 나와 당신을 가만두지 않는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건강해 보이게 예쁘게 포장해서 습관처럼 사먹게 만들고 있다 이런 거에 속아서 먹게 되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지되거나 돌아간다 칼로리가 낮아도 당류가 많은 가공식품은 살이 무조건 찐다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들 체질도 있겠지만 열의 아홉은 살 뺀다고 이상한 쉐이크에 우유를 타서 열심히 먹는다 살을 빼려면 속지 말아야 한다 어디서 뭘 사먹던 신선하고 건강한 그림 사진을 무시하자 아, 무조건 팩트만 봐야 한다 식이섬유, 비타민 등등 건강한 성분들 쭉 써놓고 당류 25% 다 피해야 한다 내 기준 당류 2% 이상 들어있으면 살찌는 음식이다 우리 주변에서 구매하는 모든 음식은 당뇨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된다 다이어트 시작 전에 운동보다 중요한 건 성분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큰 결심하고 시작하는 다이어트 당들어있는 음식을 조절 안하고 운동만 빡세게 해봤자 결국은 살은 안 빠지고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이 찌고 있다면 먹고 있는 음식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살이 찌고 빠지는 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조금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건 본인도 모르게 당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류 음식을 잘 피해가야 살이 빠진다 제품 뒤에 있는 성분 표시 확인 이게 살 빠지는 습관이다 이 습관으로 당류만 멀리하고 줄여도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있는 지금 몸무게에서 10kg은 빠진다 운동은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다. 나는 지금도 이 방법을 유지하고 있고, 그 흔한 다이어트 음식, 닭가슴살을 먹어도, 당류가 2% 이상 들어있는 제품은, 아무리 맛있고 저렴해도 안 먹는다. 맛있는 건 이유가 있다. 속지 말고 꼭 확인하는 습관. 내가 40kg을 뺄수 있었던,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다이어트 습관이다. <목소리>